끼니는 걸러도 커피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생필품처럼 생각된 지 오래되었고, 커피공화국, 커피중독, 커피인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. 실제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, 한국의 성인 남성들은 일주일에 평균 9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. 갈수록 커피시장은 커지고, 그만큼 소비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. 커피의 오스카상이라는 컵 오브 엑셀런스는 브라질, 콜롬비아와 같은 대표적인 원두 생산국을 포함하여 중남미 11개국의 커피 농장에서 출품한 우수한 커피를 5차례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의 최고의 커피를 가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커피 품질 대회입니다. 각 지역을 대표하는 커피 농장에서 출품한 커피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르게 되고 본선에서의 심사는 원두의 품질을 감정하는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전문가인 커퍼들이 맡게 됩니다. 이중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동안 총 7차례나 1위를 차지한 대단한 커피농장이 있습니다. 바로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의 엘이네르토 농장입니다. 엘이네르토 농장은 커피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최적의 생산조건은 물론 젊은 농장주의 열정이 빚어낸 뛰어난 품질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전 세계가 주목하는 1등 커피농장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스페셜티 커피를 마셔보는 경험도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?